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졌는데요. 음,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 수업할 때 수강생분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강의안을 상품 등록하는 강의안을 공유를 해서 수강생분들께 PDF 파일로 전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하는 자료로, 어, 불법으로 판매하시는 마케팅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음, 인스타그램으로 제보를 받았고, 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상황인데 그 해당하는 업체가 알고 있고 얼마 어차피 안할 테니까 원만하게 그냥 몇백만 원으로 주고 합의를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강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제 수업을 작은 돈을 내고 들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내고 제 수업을 들으러 오셨던 많은 수강생분들에게 어찌 보면 은어 누가 될수 있는 상황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하시고 어 지금 화면에 띄어드리는 것과 같은 강의안을 혹시나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게 제보를 해주신다면 어, 제가 그 업체가 얼마만큼 이 자료를 유포했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얼마만큼 사실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자료이기도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 업체는 개인사업자 승인하고 상품을 등록을 하면 업체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강의를 해주고 상위 노출을 해주고 스마트 스토어를 활성화를 시키는 걸로 명목상 어, 1년 계약비로 해서 158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 받고 만약에 취소를 해약을 하게 된다면 어, 이런 마케팅 비용은 의약금 10% 또는 20% 정도의 비용으로 받고 그리고 강의안을 pdf 파일을 줬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1만원을 차감을 하면서 강의, 강의안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배포했었던 강의안이 제 강의안 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으신 자료가 바로 그 회사가 배포해 있는 자료이고 그리고 제가 현재 강의로 하고 있는 강의안이 이 강의안입니다. 보시면 제 회사의 이름, 스토어 명이 나와 있고 스토어 팜 시절에 제가 캡처를뜬 거라서 스토어 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 회사의 아이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네모 부분 쳤는 곳조차도 똑같이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캡처를 해서 넣은 자료들은 어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 모아서 다른 회사들을 벤치마킹하는 이 자료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자료로 넣은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넣었던 부분도 제 강의 안에 다 똑같이 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자료 내용 다 동일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네, 아예 제가 네모했는 색깔 글씨 폰트 배경 색깔마저도 다 똑같습니다. pdf 로 제가 자료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폰트가 깨진 것을 잡지를 못해서 그대로 네모 이미지로 캡쳐를 해 가지고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긋난 것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더 나빴던 부분은 제가 지금 강의 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마저도 아예 그대로 캡처를 해서 갖다 놓고 상단 부분만 이렇게 네,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 내용 자체도 저희 회사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품 등록하실 때 나오는 내용 마저도 다 동일하고 제가 수업 때의 샘플로 화면을 보여 드리는 장면의 캡처와 내용도 다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만들었는 이 표마저도 그대로 똑같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저희 회사의 이름을 다 달고 제가 저의 지식으로 나왔었던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만들었는 것이 이 회사가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야기를 해서 저희 회사의 로고 이름이 다 나와 있고 상품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까지 캡처가 모두 다 똑같이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캡처했던 업데이트된 본을 그대로 네, 화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정황을 어, 알면서 그리고 마케팅 회사이면서 남의 회사 사이트 이름이 그대로 버젓이 로고가 가려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 강의안을 돈을 지불하면서 을 저마저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강의안이 아닌 것을 이 회사는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자료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비단 강의안을 가져가서 제 강의안으로 수업을 하는 저희 회사 직원도 있었고 저희 회사 제품을 빼돌려서 <웃음> 판매하던 저희 회사 직원도 있었고 그런 내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 제 수강생으로 오셨던 분께서 이렇게 강의안을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소송을 할거면은 해라 어차피 돈 얼마 안나오는거 아니까 그냥 원만하게 화비하는게 낫지 않니 라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이 회사의 대응 태도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정 싸움으로 당연하게 가야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수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좀더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러한 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의 품질 그리고 강의를 이렇게 해서 좋은 자료를 배포함에도 불구하고 음 저의 노력이 이렇게 범죄의 수단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큰 상처로 오게 되고 강의장에 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음... 음... <웃음> 네, 되게 슬픕니다 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정말 다사다난 했습니다 세관... 뭐... 소비자 보호원도 갔다 오고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업이 아예 없어지기도 했었고 오랜동안 같이 지내왔었던 직원분도 갑자기 퇴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음, 네, 너무 많은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 어, 올해가 이렇게 끝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버텼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만번에 빡쳐야 표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음,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업체에서 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고 계신다면 마케팅을 중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강의 안으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소송자료로 어, 여러 명이 이 자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업체가 무단 배포했다라는 자체에서 제가 증거자료로 네. 쓸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채널을 구독 많이 해주시는 많은 판매자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계속 이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쇼핑몰을 계속 해 나가는 네. 힘을 가지는 그런 단아쌤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많이 파신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